역시 다한테개인 보여줘야 돼요 아니야 해별아 아니 해별이라서 <웃음> 러브야 어허 어떻게 해야되지요 어떻게 해야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되지 몰라 아버지 먹고싶어 <웃음> 네 엄마 먹었지 아침에 <웃음> <웃음> 네, 초록 <초록초록>. 초록 <웃음> 저희는 러브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오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머, 어머, 어머, 여기 장수산 맞나요? <웃음> 맞는 것 같아요. 아, <웃음> 어, 냄새가 많이 나요. 힐로 오실때는 꼭 운동화 신고 오세요 아,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. 저희? 제희 브이로그에 오사람들 얼마나 웃겠다 저는 정말 운동 부족이구나 <웃음> 둘이 만나서 파스타 먹고 스테이크 먹고 오렌지 주스 먹었는데 <웃음> 30초 걸었는데 힘들어 <웃음> 그래서 이미 소화가 된것 같아요 네. 우리 로봇공 좋아하는데, 러브. <봐라> 러브, <봐라> 아이치. 아이치. 아이치. 아이치. <봐라> 아 여기 되게 좋다. 강아지만 놀수 없지야? 이모도 놀아야 되지야 아셨죠? 이스 아메리카노요? <웃음> <웃음> 어머! 어머! 이이여줘요 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강아지 배변봉 투경꼭 챙기셔야 돼요 너무 기분이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렇게 많이 걸어왔었나요? 어 이렇게 많이 왔다고? 아, 아까 아그리로 갔어야 했는데 아, 여러분 저는 강아지 배변 봉투를 챙겨서 다시 어, 전환아이기로 가보겠습니다 운동화 필수 뛰어 뛰어 갈거야 가만히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 저희는 러브랑 전하나랑 여기 오, 부평에 이름나랑필 힐록이라는 애견 동반 레스토랑 겸 카페였어요 와 아, 러브한테 <웃음> 썸네일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찬제산찬제야 <웃음> 아니, 산직 전이랑 후가 너무 다른데요? 피가.. 러브만 지금 얼굴빛이 돌고 있어. 자, 다시 할까요? <웃음>